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고집만 세고 옛날 방식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들 뭐 스마트 시티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저 늘공 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해주겠다고 하고 계획을 세워도 바로 되는 건 아니구나 자기 적성에 맞고 좋은 조직에서 자기가 원하는 저도 이제 그런 mz 세대와 소통하면서 느낀 건데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문제들이 아주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 그러니까 아까도 약간 언급이 됐지만 어,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분명히 삶의 방식이 옛날에도 그건 존재했었습니다. 지금 사차 산업혁명 시기가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에, 좀 서로 양발권 양발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평생직장 개념으로 어 우리나라나 특히 일본이 이제 그런 게 강해서 동양이 어한 직장 들어가면 정년할 때까지 다니고 했는데 예한 직장에서 나쁜 상사 만약에 만났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조직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어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스스로도 혼자서도 어 할수 있는 직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 재택근무도 상당히 많고 그런 방법들을 기술적으로 찾아가고 지금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장도 상당히 자주 옮기잖아요 또 그런 직장들이 또 커리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쪽의 것을 가야 되고 다만 제도적 뒷받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같은 경우가 지금보다 어, 전국 고용보험이 되고 어 보, 보험 그 수급 이좀더 높게 책정이 된다면 더 자유롭게 좋은 직장을 찾아다닐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맞고 좋은 조직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직업들을 갖지 않을까 싶고 저는 충분히 우리 사회가 그걸 할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개선돼 나가는 방향에서의 그런 중간 적응 과정?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MZ세대가 이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 생산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 그리고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전후살 집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바로 선배들, 두세살 많은 선배들이 이제 58년부터 해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데 그때하고 지금 아마 그게 한한 한 세대 차이는 날 거야. 한 30년 차이가. 그분들하고 지금 MZ세대하고 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선조들 또 선배들의 지혜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후배 세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됐죠. 그래서 요즘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고집만 세고 옛날 방식을 추구하고 저는 진짜 전혀 아니라고 보네 그런 마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술적 진보와 이런 지식이 많아지고 영역이 넓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MZ세대는 잘 적응하고 있고 제가 볼때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거기에 맞춰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갈수록 이제 그기대연명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지고 있어서 어 나이를 많이 먹어서까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적응의 문제. 그래서 오히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을 했었는데 그런 어르신들의 그 여생을 좀더 지금보다는 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낫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좀몇 가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으로 했던 게 디지털 소외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것들 아주 어, MZ세대가 볼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휴대폰을 가지고 또 키오스크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문자하고 통화밖에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 인터넷 배킹을 배우고 이러면서 문해력이라고 하죠.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그 기쁨을 느끼신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좋아요.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늘려갔는데 기성세대가 MZ세대에 맞춰서 어, 좀 가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과를 제가 주관적으로 뭐쭉 나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나 객관적으로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어, 그 다산목민대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행정의 전 영역을 아주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가장 권위 있게 평가되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비천 행정이 지금 높게 평가됐다. 전반적으로 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책으로 따지자면 가장이라고 보다 한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들, 뭐 스마트시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일자리, 좋은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장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거기가 원래 신도시로 갈 곳이 아닌데 국토부를 한 6개월 정도 쫓아다니면서 신도시 지정을 좀 부탁을 했어요. 거기 공단이 들어갈 곳이라 산업단지가. 그래서 그곳에 s k 이 일을 유치하게 돼서 앞으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하나 하고 아까도 살짝 언급이 됐는데 미래를 위한 준비 중에는 이런 고령, 초고령 사회가 이제 곧 진입합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 아마 한 65세 이상의 15% 인구를 차지할 거예요. 근데 5년 안에 지금 이게 20%가 됩니다. 그럼 완전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거기에 맞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그좀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중에 그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분들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데요 그통합돌봄을 위한 정책을 전국에서 그래도 거의 제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해 놓은 게좀 자랑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쉬운 거는 제가 볼때 크게 아쉬운 점은 없습니데그 중에서도 찾으라면 이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갈때 다른 곳과 비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도 하면 오, 다른 것보다 나은데요? 어, 이러면서 이제 고그 수준에서 계속 유지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거보다는좀더 어,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멈추고 만 것들이 근데 뭐 여러 어려움은 따릅니다. 예산의 문제, 조직의 문제 이렇게 따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으로서 답답함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 늘공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이제 정년까지 공무원이 보장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선출직으로 들어가는 시장하고는 약간 좀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는 생각들이 좀 강하고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좀 뭔가 새로운 개척정신이 좀 강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뭔가 저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싶은데, 이또 제도적 절차들이 상당히 발목을 잡아요. 근데 이 절차가 왜 만들어졌느냐. 옛날에 하도 부정이 많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한들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어 그런 절차들이 어떤 사업 뭐 주차장 하나 짓는데 한 2, 3년 걸려요. 절차를 다 밟아야 되니까. 그러면 주,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이고, 시장은 빨리 하고 싶고, 공무원들이 이제 중간에서 그것도 좀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그런 시장으로서의 갑갑함이 있어요 밖에서 바라볼 때 그러니까 좀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농담처럼 중앙부처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부천시처럼 청렴도가 좀 높게 평가되고 믿을 수 있는 도시가 있으면 그런 인센티브를 줘라 여기는 이런 절차 생략하고 좀 빨리빨리 갈수 있게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다른 것들도 어~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함 시장으로서 있죠 시민들하고 아마 같은 방향에서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그런 걸좀 어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걸 이해하세요. 아 이게 해주겠다고 하고 계획을 세워도 바로 되는 건 아니구나. 이게 뭐 때로는 2년 때로는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해하시는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어 시장이 저거 하기로 답변을 했는데 왜 빨리 안되냐 이런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데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시장도 빨리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이해 또 예산의 부적에서 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어~ 너그럽게 이해 저도 시민 편에서 좀 빨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좀 넓혀갈 수 있는 아주 어~ 싸구려 물건을 훔쳤는데 어떤 사람은 구속이 돼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이 그만큼 강해지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셔야 정치가 바뀝니다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똑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엄청 많거든요.